야리 효경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온 이유는 윤지, 시연, 다원 원, 언니. 언니들이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간다고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짜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한번? 일단은 이것을 이렇게 이거를요. 네모로 잘라주세요. 아, 적당히. 네. 아, 아, 아, 아. 아아 아, 좋지. 아 하트 그리 이거 핑킹 가위로 잘라도 돼요뚜두두두두칠아 예쁘다. 짜라자! 완성. 조금 조금 가운데. 오오 오. 기쁘다. 잘 붙였어. 우리 와. 재능이 있어. 됐다. 와 완전 대박. 대박 대박. 오세요. 화이팅! 저희 지금 BOF에 와있습니다 연습생 신분으로 이렇게 같이 무대를 사게 되었어요 데뷔 5일 전에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아즈 화이팅! 윤다시 화이팅! 화이팅! 안녕! 어쩐 일로 오셨죠? 어, 여러분께 드릴게 있어요 과자! 아니, 젤리! 밥! 젤리! 밥! 밥! 밥! 와아 뭐야? 뭐야 이거 뭐예요 어, 언니? 언니 만들었어요 응, 그럼요 어? 멤버들이 만들어줬어요 오? 아 뭐야 귀여워 너무 하지. 귀엽다 너무, 애들아 진짜 감동이야 와 이게 뭐야 와. <웃음> 우리 멤버들 열리랑 효경이는 연습중일테고 주은이는 또 오늘 입실를 보고 오느라 고생도 많았을텐데 이렇게 준비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주신 이런거 이팬 이런 거 받아가지고 다같이 팬분들에게 쓸수 있는 영상편지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사랑해 사랑해 귀엽네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긁었을 생각하니까 얘들아 <웃음> 어, <웃음> 서울가서 봐 <웃음> 연습생 무대를 마친 아리아즈의 윤지, 시연, 다원입니다 <웃음> 되게 열심히 했던 연습생 무대를 마쳤는데 다들 소감이... 저는 솔직히 첫 번째로는 약간 후련하다? 끝 마무리를 잘 했으니까 이제 좀 후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제 데뷔 연습에 좀 집중할 수 있겠다 이어서 <웃음> 할 때부터 심장이 주체가 안되는 거같아 근데 이제 본무대 서니까 되게 행복했어요 다음주부터는 우리 아리아즈로 데뷔를 할수 있다는 생각에 진짜 행복하게 저는 연습생 무대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앞에 쓰는 자리가 처음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너무 떨렸는데 관객석 한분한 한 분을 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고 싶습니다 얼른 저희 저희 다음주 볼 거잖아요 불과 5일 남았습니다 <웃음> 화이팅! 다들, 다들 저희 쇼케이스 보러 와 주실 거죠? 아리아즈 데뷔 쇼케이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윤다씨의 마지막 무대를 마치겠습니다